미스터트롯2 아, 새로운 안 전설의 안 시작 맞다. 우승부 국가대표부가 수준이 다른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12월 29일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2회에서는 아유, 타트롯 없는데. 오디션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아, 차지한 아, 어벤져스 아, 그룹 아, 우승부와 참가자, 참가자 전원이, 아, 전원이 실제 각 분야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국가대표부가 파이팅! 베일을 벗는다고 하는데요. 알리고 싶은 가수 진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역 국가대표인 국가대표부의 첫 주자에게 이직 코멘트 전문 마스터, 진성은 가요계의 다른 대회들이 많다. 일단 주력 분야 금메달이 우선이라고 말해 참가자의 진땀을 뺏게 했습니다. 또한 순정 만화 주인공 뺨치는 페리우스 아우라위 참가자는 자신이 창시한 완전히 새로운 트로트 장르를 선보여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과연 노래가 끝난 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전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월드클래스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는 세계대회 챔피언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mc 김성주의 질문에 챔피언이 아니라 심사위원이었다 라며 어나더 레벨임을 증명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김연자와 아모르 파티 즉석 콜라보 무대까지 선보여 오디션 현장임을 잠시 잊게 하는 눈기호강 고퀄리티 공연으로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트로 챔피언들이 네, 역시나, 대거 포진하며 사실상 아니라, 왕중왕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우승부는 무대를 가득 채우는 남다른 존재감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했는데요. 지난 2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진해성이 포함된 우승부는 호소력 짙은 감성부터 흥을 폭발시킨 익살스러운 퍼포먼스까지 대방출하며 타 방송사들을 제패한 저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았습니다. 특히 우승부는 기존에 활동하던 모습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탓에 긴장감이 매우 컸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승부 참가자들이 왕관의 무게를 이겨내고 미스터트로트까지 평정할 수 있을지 폭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우승부의 한 무대가 끝난 뒤 참가자는 물론 마스터석까지 눈물바다를 잃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일지는 2회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제작진은 미스터트로트는 우승부 현역부 등 트로트신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현역 가수들과 신선함과 패기로 똘똘 뭉친 뉴 페이스들의 대결로 시청자들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마스터 예심을 지나 팀 미션, 1대1 데스매치 등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질 무대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 2회는 29일 오후 10시에 방송됩니다.